안녕하세요 저는 어, 유지아, 유지아 일체팀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21살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아 일체팀에서 촬영을 맡고 있는 21살 최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아 일체에서 작가를 맡고 있는 22살 박지현입니다자첫 아 <웃음> 번째 질문 여러분 책을 많이 읽나요? 한 달에 아니요. 얼마나 읽는지 평균적으로 책 얼마나 읽어요? 평균적으로? 음 전공 포함인가요? 전공책? <웃음> 전공책 <웃음> <안 웃음> 아, 전공 아, <웃음> <웃음> 사실 전공책도 잘안 봐요. 인정 인정. 일년에 평균적으로 한세 <웃음> 권? <아니야, 5권>. 아, <웃음> 아니 평균이랑 <5권. 5권> <웃음> 좀 다른데요.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도서관 자주 이용하시나요? <목소리> 아, 아니, 잠시만, 제가 3초간 기억해가지고 <목소리> <웃음> 여러분 오늘 주제는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도서관 업무 종사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서 OX 퀴즈를 해볼 거예요 <목소리> 와! <목소리> 도서관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 하나 둘셋어 솔직히 너무 쉬웠다 아이, 너무 쉬웠어. 아니 아니 아니 주연님 너무 늦었어 <웃음> 이거 너무, 아니 이거 너무 쉬웠어 <웃음> 어, 모 기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정답입니다 <웃음> 도서관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가 가능하다. 하나, 둘, 셋. 아 잠깐만 음, 잠깐. 디지, 디지털, 디지털 형태로만. 디지털 형태로 복제가 가능하다. 하나, 둘, 셋. 아 정답이 갈렸습니다. <웃음> 여러분 자유롭게 의견 나와주세요. 왜 아니에요? 왜안왜안왜 <웃음> 아니야? 왜 아니야? 아, 아, 왜, 왜 아니지? 디지털로 복제하면 그거를 막. 호나를 수도 있고 막 공유하는 게 너무 자유로워지니까 안되지 않을까요? 음 정답입니다! <웃음> 인쇄 용지에 복제를 하게 되면 저작권의 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진 않지만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면 심각하게 음 어, 용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안됩니다 세번째 질문! 스마트폰으로 도서관 자료를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? 하나 둘 셋! 정답이 또 갈렸습니다 <웃음> 왜 x 에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거는 그또디지털로 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우리가 교육을 받았죠 개인 수당인데 아, 괜찮습니다 아, 자희가 네.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거나 음, <웃음> 자주 촬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죠 <웃음> <웃음> 그렇겠지만 <그래서 웃음> <그래서 웃음> <사실은 웃음> 지금 <웃음> 많이 걸려서 전학법법에 이미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. 학교 교과서 제작 목적으로 <웃음>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나 둘셋 어? <웃음> 잠시만, <한동안. 웃음> 2대 1인데 거의 지금? <웃음> <웃음> 교과서를? 음 네, 저... 전에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교과서 만들 때는 상관없이 막퍼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지? 음. 아이돌 혼마가 찍은 사진이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고 뭐 자기 강아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그 사진이 실리기도 하고 이랬던 경우를 몇번 보는 것 같아서 아니다? 난잘 모르겠다. <웃음> 모르겠다 정답은 여러분 X입니다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. 음. 여기서 학교 교과서 제작 목적이라 함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.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가 가능하다는 거죠. 음. 알았나요? 여러분? 네. 네. 자 마지막 질문. 벌써,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쉽죠? 네 아쉽죠? 흠집네 <웃음> <흥신대. 웃음> 공공도서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발간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! 그서 그럼 문자 하나만 더요 좀 어렵죠? 잘 들어보세요 공공도서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발간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! 하나, 둘, 셋! 여러분! 사실 이건 X도 정답이고, O도 정답이에요 왜요? 세모입니다, 정답 음, 그런 게 어딨어 <웃음> 공공 저작물이라도 원래는 공공누이 표시가 있으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데 그공공누이 표시에 따라서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대요 공공누이공공누이 공공 유형에 따라서 음. 그래서 공공 저작물이라도 상업적 이용 금지 표시를 하면 은 음.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 네, 음. 네. 그래서 그 공공 도서관에 문의를 해야 될것 같다 음. 음. 자, 여러분 오늘 퀴즈에 참여해보니 어떠셨나요? 음. 솔직히 많이 맞추지 못한 것 같아서 <웃음> <웃음> 그 도서관에 자주 이용하신다고 <웃음> <도서관을 웃음> 하셨는데 이 중에 가장 책을 많이 보시는데 제아 <웃음> <제가요? 도서관 웃음> 책과 관련된 제작권에 대해서는 있지? 잘 모르고 있었네요 <웃음> 간성하겠습니다 <웃음> 근데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를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름으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관, <웃음> 도서관 생각보다 잘 안가지만 제일 많이 맞췄어 엘리트였어 엘리트 <웃음> 저작권 생각보다 할 만하다. 할 만하다. <웃음> <오> <웃음>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잠깐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준비하거나 도서관 사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? 그래서 원격 저작권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넣어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와 시작해볼까요? 네 <웃음> 약간 이런 가지만 안 돼? 두구 두구 두구 두구 구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차이 못해, 우리 못할 것. 같은데 너무 어색한데 있어요. <웃음> 아, 것. 잘 못한 것. 같은데 한 것. 제일 반말 지 제일 못 반말 제일 못한 것. 제일 못한 것. 제 반말하면 제일 못한 것. 제 주인공 것. 제 존댓말하면 오 좋다 좋다 일 못한 것. 제일 못